drifting on the ocean and Some t i m e s I pass by and There's nothing there for me Do you like it? Do y like it? Do you like it? I'm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아음음음음음다 사고 싶어? 알았어 먹고 싶다 강아지 어? 강아지도 먹고 싶 먹고 싶다고 <웃음> 음, 진짜 맛있겠다 어, 여기 담아가세요네 여기야 네. 음. 신기한 거 엄청 많지? 응와 진짜 좋아 안녕 안녕 안녕. 따따따다아겠다 발도 만져줄 테까 아, 너가 먹을 거니까 상관 없지요. 하티 어, 뭐야 그 업살 부표 주세요. 너 눈에는 다 보이는 거야 너, 너 눈에 진짜 안 보이지만 언니는 너 옆에 있는 거야 유치원 갈 때도 재밌는 게너 옆에 있어서 그래 항상 언니는 너 옆에 있어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웃음> 어머, 혜리 때문이 언니 때문이 아니었어? 언니 옆에 아, 자고 싶은 게 아니었어? 아빠 옆에 자고 싶은 거였어? 너가 아빠 옆에자 혜리야 엄마 옆에서. 언니, 언니 보고 싶어? 언니 보고 싶어? 언니 보, 언니랑 자고 싶다고 언니랑... 잘까? 응? <웃음> 여보야! 당자기, 당자기. 라라라! 라라라가 뭐야? 당장기 어? <놀라> 어 니야 여기는 장난감 어? 어? 어? 거 아니잖아. 봐요. 엄마도 못 타갈게, 제발. 이게 뭐게? 김, 김. 양반김. 이 사람,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 어? 양반이야? 어, 맞아. 영어식으로 말한 거야. 혜리도 영어 이름은 뭐지? 아, 김냥이나 어, 혜리해 어. 어, 혜리장이잖아. 양반김이라는 거야. 외국,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외국 이름거 써놓은거야. 양반김. 김양반이야. 이름이. <웃음> <웃음> 이게 있는거야 지구. 어? 야왜 이렇게 맛있어. 왜 저거 저거. 이게 아닌거야. 밥이나 아, 드세요. <웃음> 이 <웃음> 여기 음식점인데 맛있는 거 파는 거지. <웃음> <도망가자>. <웃음> 드론인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해때 이때, 이때, 이때, 이세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이았 나 이거 아지 Ha ha ha. 여 조금만 더 짜라, 더 짜면 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목소리> 자기가 뭐 처음에 저희 기미, 기미야지. 기미 해야지 <웃음> 기미 기미 최상공 어른이 먹으려 했는데 우리가 기미 하고 <웃음> 맛있으면 <웃음> 맛없어 <웃음> 음. 음. <웃음> 폭포다 폭포 아 먹기 님 힘드는데 안 먹는데 이쁘니 수많아 한국이 다나가서 다나가는데요 잘하셨어요 이거는 차라리 먹을거야? 어 너가 골라 뭐 먹을래? 호랑이야? 이거 호랑이 세잖아 2022년에 태어난 애기들은 다 호랑이 들이야응 맞아 여기 왔어요 어머어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